어제는, 만일 전성으로 하게 되면 전따라라도 또한 성벌할 수 있다. 자성만 보면 전따라라고 하는 백장으로 말합니다. 인도의 최하계급의 사람이랍니다. 네, 그 다음에 도화 역도성 백장도 성벌을 할수 있다. 그렇죠. 전달하는 살생 작업이오니 여화 득성불이니고 무로 가로 대 전달하는 살생으로서 업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습니까 이말이죠요 답을 지온견성이요 불은작 작업이니 답에 가로 대 다만 견성을 말하는 것이고 작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종작업이라도 부동민하야 일체업이 구타부득이니라 비록 업을 짓는다 할지라도 미한사람과는 같이 아니하여 일체업이 저를 구속하려 구속하지 못한다 견성한 사람으로 구속할 수 없다 그랬어요 종무시 광대검내로지위 불견성으로 하 지옥 중이니 소위 작업하여 윤회생사 오니와 그랬어요. 끝없는 과거로부터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그렇게 무시 광대겁 내로 다만 견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로 지옥 중에 떨어져서 그러므로 업을 지어 생사에 윤회하였거니와 종오둑본성으로는 종불작업이니라 본성은 깨달음으로부터는 깨닫고 나서는 마칩데어불리 지지 않은데어불리 지어도 어불 지은 것이 아니라 어불리 지지 아니하여 아, 하나니라 약불 견정하며 연불이라도 면보 부족이래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 연불한다 할지라도 가볼 면 면을라 면하지 못다 지는 못한다 이래라 자, 예. 예. 그래서 빌은 살 생명이라 생명 죽이는 곳을 날는 것이 아니다. 예. 여기 또 우리 전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옛날에 예, 조조신 당시 때 한때 조조신이 막 이제 남전성사로 모시고 계실 때, 그 절에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절이 양쪽에 동쪽, 서쪽, 뭐, 절이 두개 있었어요. 그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오고 가고 하고 있다가, 동사에서 우리 고양이다, 또 서쪽에서는 이겠다 우리 거다 하고 서로 시비가 이제 붙었어요. 서로 양보를 안 하잖아요. 그게 남전선사께서 가만히 반에 있던 바깥에 객 소란스럽고 하니까, 시절, 밖에 뭐 그렇게 소란스럽게 시끄러우냐. 하니,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서로 우리 거라고 다투다 보니 시비가 그치 않나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 남전서다가 여러 대중들이 그래 싸우고 있는 것을 고양이 가져와 보라. 이제 고양이는 이 자기 손에 쥐고서 내가 현재 고양이 맥살 잡고 들고 있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한마디 일러라. 한마디, 여기 이름면 내가 고양이로 놔줄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옛날승리하려 계도라 했던 홀에 조그마한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계도로 가지고, 뭐, 고양이 목을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양사에서 대중이 뭐라고 해야 될지 뭐, 말을 못하고, 우두커니, 그래 있었어요. 그러자, 남전선사가 고양이 목을탁 쳐버렸습니다. 그 고향 목이 떨어져 죽었잖아. 게 정말로 각 사에서 자기네 고향이라면 죽은 시체라도 가져가야,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자기네 것이라는거짓말아 합니까? 예. 그래서 끝났답니다 이제 조금 후에 조주신님 바깥에 무슨 일이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 남전성사가 조주신님에게 그 자기 제자거든. 근데 오늘 <웃음> 절에서 여차, 여차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도 뭐말한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고양이 목으로 쳤다. 그대가 많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겠나 하고 물으니, 저 졌으니, 그말 떨어지자, 여대로 신이지만 옛날에 그 집신, 머리에 이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 남전선사가, 아하, 조주가 그때 있었더라면 내가 고향의 목을 치지 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하도 공안에 하나 들어가고 있겠다. 자, 조주 스님께서 집신을 머리, 머리에 이고 간 뜻이 뭐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 우리가 조주 스님이 뜻으로 모르잖아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머리에 신을 이고 갔는지 요거이치적으로 분석하면 그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신은 발에 끼는 건데, 머리에 이거 같다는그 꺼그러 댔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 있거든. <웃음> 그런 뜻이 아니다. 예. 예. 그럼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저래서는 불살생, 불투도 살생하지 말아라고 계유를 가지고 선생님들 특히 응? 어? 처라 대선지씨께서 고향에 이을 쳤다 이 말이 됩니까 하고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여기는 예, 아까 자손 요다은 설사 생명 지었다 하더라도 그 업이 구속되지 않은. 그러면 견주한 사람 사람 마음대로 지도되겠네요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하면 곤란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설사 에, 백장이라 할죠. 백장은 항상 뭐, 소도, 돼지도 잡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성를할수 있습니까? 여기는 그런 억울로 뭐 짓는 곳을 논하는 곳이 아니고, 여는그 사람의 자성을 견절했느냐, 안 했느냐. 견성이라는 거는 본바탕 모든 번외망사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를 확인했고, 그 자리를 우리가 확인했다면, 어떤 번외망사 수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시겠어요? 이런 흔적 없는 자리입니다. 야, 이 자리는 아무리 웃어도 웃은 흔적이 없고, 아무리 성냈다 하더라도 성낸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확인하지 못하웃음은 웃음대로 흔적이 남아있고, 성내면 성낸 대로 스트레스로 마음의 흔적이 자리 잡고 있잖아.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 기회를, 영화분의 내 자신을 본다. 그 흔적이란 실제 존재가 아니거든. 그림자 존재. 왜 그림자 존재에 우리 사로잡혀 있느냐? 모든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탈한 자를 부처님이라고 한다. 금관경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야, 알수 없다. 우체 쉬는 것 머리 이고 갔느냐? 이 따지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또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든다면 네, 일본 승려인데 일본의 그 조동종의 시조가 되는 노은선사께서 젊은 시절에 중국에 불법을 배우러 갔어요. 근데 나이 한 20대인데, 20대 이제 자기도 이제 일본에도 불교가 있지만은, 그러나 에 불교가 출발 인도까지를 가져 못한다 하더라도 중국에 가게 되면 또 기쁜 불법을 연구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서, 이 배로 타고 중국에, 이제, 건네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요새가 더, 뭐 이제, 무역선이기도 배 타고 중국 땅에 도달했는데, 도달해놓고 보니까 중국 땅 온갖 상인들이 물건도 주고, 받고, 팔고, 달고 하고 있는데, 그제 어떤 나이든 어떤 스님이, 시장에 물건 사러 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승교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초청을 했어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은 이제 그리 좋으니까 한문으로, 빌답으로 하니까 주고받고. 그래서 자기, 자기 이제 객실에 모십니다. 차도 대주 하면서 스님 어느 저렇게 했니까뭘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오늘 절에 있고 뭐요차여차이렇 하고 있다. 근런데 오늘 어떻게 여에 오셨습니까? 내가 예 오늘 절에 별자로 살고 있는데 대중에게 고향 올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부식 같은 거 표고버섯이라 이런 거 사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도원선사가 신임을 감안해 보니까 연세도 연반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는 젊은 사람들은 맡겨놓고 이제 편안하게 체조나 보시고 한가게 살면 계시는데 왜 <웃음> 나이도 뭐 직업이 한가넘어노인같는데 지게지고 묵은 집을 지고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그 중국의 그, 그 나이든 별자스님이 이제 보니까 외국에서 오신 젊은 성녀가 불교를 모르구나. 불법을 모르는 거라 이말 한마디 하는 거라 그래서 돈원도 깜짝 놀랐어요 지가 왜 불법을 모르다 해. 지가 불교 경전도 보고 아 그때는 아직 불법을 모른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내가 승려 생활 한 내가 40년 넘었는데 이제 나 60쯤 돼서 내 공로를 인정받고 별자 소임을 받았다 그래서 화도 반가워서 대중에게 내 사제로 털어서 고향 올리겠다고 해서 이래 표고 보트 살러 왔는데 그거를 내 노라니 말이 되느냐? <웃음> 근데 노동당 이해를 못하겠는 거라 무책임해지고 노중노동하는 것이 내 영광이고 그 이제 나로 불법을 모른다니까 다시 말하니까. 나는 지금 바빠서 여기에 같이 얘기할 시간도 없고니까 굳이 알고 싶고도 어느 절에 가고 어느 스님을 찾아가라 그러면 알수 있을 것이라 하고서 작별했어요. 그때 도승사 그말 듣고 어느 절에 찾아갔죠. 그런데 선생 찾아가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래. 이제 그 절에서 몇 년을 자기 혼자서 다 공부 그데한십년 가까이. 중국 오 마에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도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비로소 그별자스님이 지给주고 뭔가 그, 그 짐을 저다 나르면서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불보지 거기에 있는 줄을 알고 자기 고향의 일본에 돌아왔어요. 근데 일본에 돌아오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은 중국에 갔다 오게 되면 그때는 중국이 일본부터 선진국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적으로 불상도 가져오고 향도 가져오고 차도 가져오고 경전도 가져오고 온갖 물질적으로 선물로 많이 사가 오잖아요. 이도손선가 중국에 갔다 와서 당신은 무슨 선물 가져왔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돈손자 답이 골자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어떤 선물을 가져왔느냐 하면 눈썹은 가로요, 코는 세로로다. 요거 가져왔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눈썹은 가로요, 코는 세로로다. 맞습니까? 코가 가로되고 눈썹이 세로가 되면 곤란하지요. 눈썹은 가로 아닙니까? 코는 세로. 요거를 가져왔다. 사람들이 뭐 알아먹는 거라. 아, 좀비좀 넘어갔다 이래. 아, 그 여기에 아까 요 뜻을 알면 아시겠죠뭐 뭐, 조주스님이 집신을 머리에 입고 갔다 뜻이 아마 겨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또 그래서. 약 견성하며, 견성하여 의심이 존재하면 살생명이라도 역불레타하하니라 이렇게 되죠. 많이 견성하게 되면 의심이, 견 의심이 존재하면 생명을 죽인다 할지라도 또한 그를 어찌하지 못하나니라. 자, 소천28조로 지시 최전시민 하시고, 서천, 이실, 팔초로부터 다만 서로 이 시민을 전하시고, 오금, 내, 차토도 유전, 동교, 대승, 직심, 시불이요.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것도 오직 동교의 대승, 직심, 시불을 전한 것이고, 불은, 지의 정진, 고행과 내지 입수화 등고금윤과 일식장자불화이니뭐 오게 쉽게 괴로워에 가진다든지 부지런히 정진을 한다든지 그러한 고행과 내지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자유자재하게 이제 들어간다 하거든 그런 것과 칼날에 위에 오르는 그런 것이나 하루 한때에만 식사하고 또 장자 불화 그런 거는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시 외도 이런 것들은 모두 외도의 유입법이라요. 참된 불법은 그런 거를 말한 것이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보고 마음을 바로 행하는 것이 그 불법이지 자기의 마음도 모르고 이런 형치적으로 하는 거는 전부 외도법이다 이래 그래서. 약식득 시비 운동 영각 지속하며 요적 제불심이라 만일 쉬운 운동, 우리 일상생활에 움직이고 있는 이 영각의 성품을 실령스럽게 알고 있다입니다. 영각이라는 거 우리가 소리가 와라면 소리인 줄 알죠. 물체가 뭐 물체인 줄 알죠. 요걸 영각, 이게 성품이라. 요걸 알면네가곧제불의 마음이다. 어, 전불후비디 지원전신 하시고 과거의 전불이나 미래후불 도 담아 에, 전신, 마음을 자랑고 말씀하시고 객무별법이나 다시 다른 법이 없다. 니다 약식사심하며 범간의 일차불식이라도 역지불이니라 만일 이 마음을 알며 예, 우리 본부에 보통, 이제 본관에 글자 한자 모른다 할지라도 또한 붙여습니다약 예. 불식 자기 영각 지송하면 가사 실파 요 미진이라도 몇 벌은 좋은 부득이 아니라, 만이 자기 영각의 종품을 알지 못하며 가사 몸을 깨뜨리기로 과 같이 할지라도 부처 찾는 데는 마침내 찾지 못한다. 불자는 영명법신이며 영명불심이니 부처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이름이 법신이며 또한 이름이 불심이라고 하니 자신은 무형상하며 무인과하며 무군골이라 이 마음은 형상이 없는 것이며 또 인과도 없다. 원인과 결과로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몸처럼 뭐 힘줄기라지 뭐 이런 뼈라지 이런 것이 없다니 근골이 없는지라 유요호공하자취부득이네 마치 호공과 같에서 절대 수없다니게부동질게하며 부동외도하니라 질계 질개, 질계라 물질입니다 물질의 질계와 같지 않으며 외도와 같이 아니하나니라. 자심은 제 열의 일이 능해요. 기여 중생 미는 불명연이라 이 마음 제할 첫째 오직이란 뜻입니다. 이 마음 오직 열의 한 사람이 능히 알고 그 나머지 중생 미한 사람을 밖에 요달하지 못한다니라. 그다음에 약심은 불지 사대 색신 중이니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수아픈 사대 색신 속으로 떠난 것이 아니니 양리 시신하면 직무 직무 능 운동이니라 만에이 마음을 떠나면 곧 능이 예, 운동하지 못한다. 그렇죠? 마음이 떠나버리면 죽은 송장이니까 운동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시신 무지 홈이 요 초목와력이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로 알미 없는 것이 초목, 풀과 나무, 기와장이나 돌멸과 같다 신치 무정이 오니 이나 운동고꼭 몸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 없는데 무엇을 인해서 운동할 수 있겠느냐 약자심동으로 내지 오곤시비운동 견문각지히 개시동심 동영이 있라만이 심동으로부터 마음 움직인다 내지 말하고 시비운동하는 보고 듣고 깨달아아는데 이르기까지 다 이것이 동신동영 예, 마음으로 움직이고 또 용으로 움직인 것이다 예. 동시심동영 동일라하는것 마음이 움직인 것이고 동적기용이니 동의라 하는 거로그용의라 이게 예, 동용 외의 무심이요. 예, 우리가 동용하고 있는 외에 따로 마음이 없는 것이고, 심의 외는 무동일세느라 마음밖에는 역시 동의 없다. 요 말이 이해됩니까? 파도가 그렇잖아요. 예, 물하고 파도 볼 때, 예, 파도 빼놓고 따로 물이 있느냐고 하면 따로 없죠. 예, 파도 그대로가 물이다, 이래. 물은 이 파도냐입니다. 물은, 파도와 우리가 물 구분할 때, 파도하고 물 따로 없지만은, 파도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도 있다. 파도는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파도요. 물은 움직이기 전에 모습. 움직이기 전에 모습이 뭐냐면, 불교에서는 체라고 하고, 이제 움직이는 곳을 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웃음> <웃음> 우리는 목석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움직입니다. 그렇죠? 소리가 나면 아, 저거 뭔곳 이렇게 움직이고 소리가 나면 아, 저거 뭔곳 움직이는 곳이 나쁘지 않죠. 움직이다 보니까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 체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체, 몸체차입다 움직인다고 하는 걸 동이라고 하고 작용하고 있으 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 일단 뭐요 나무 막대 우리가 선풍기 보면 선풍기 안에 프로페라돌아 있잖아. 그 안에 그 돌고 있을 때는 그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건 작용하고 있다. 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정체가 뭐냐? 뭐지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건 확인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또 시계 돌려면 도알수 있어요. 반대지요 돌고 있는 걸 수업시켜버리면, 아이고, 이 막대기가 이게 돌고 있었구나. 그렇죠. 이게 막대기 이거는 이제 가마리스 때 채라고 했어요 움직임 면 용이다 라 하시오 그런데 채와 용이 따로 없죠 하나가 움직임 면 용이고 이제 움직이다 용은 없어지고 채만 남죠아시겠어요 채와 용은 둘이 아니지만 용을 채라고 보면 곤란하다 해야 그렇듯이 우리는 일상생활에, 뭐, 환상으로 하든지, 망상으로 피우든지, 공부해야겠다 하는 것들인데,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을 하고 있어요. 견성이라 하고, 깨닫는다 하는 거나, 움직이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래.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이 정체가 어떻게 생기느냐. 선풍기 프로페라가 부르르 돌고 있으니 정체를 알았으 스톱시켜보니까 날개가 세 개다. 요격기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구나 하듯이 모든 감정, 이 생각들이 이 본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요리거든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생각에 본체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바쁘게 움직이면 되겠어요? 생각 쉬어야지. 쉬어버리면, 아시겠어요? 모든 감정들이 뭐 도로 찾겠다 깨달았다. 이것 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움직이고 있는 자체로 내가 알려고 예, 움직이고 있다. 봐봐야 움직이 움직일수록 더 멀어지지.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또, 찾으면 찾을수록 동떨어진다. 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딱수다도 아, 요람이 아,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구나. 고, 확인되듯이. 모든생각시어라 생각시오버리면, 모두 용을 시워버리며 채만 드러납니다. 채는 슬픔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고, 모두 항상 일어나기 전에 모습이다. 채 돌아보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수면에 파도가 가라앉으니까 평따나 물에 모든 달 그림자를 라 모든 물체가 똑똑히 분명히 비추듯이 이것이 말이 울뚱불뚱 움직이게 되면 다른 비추되 정확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라는 그림자가 가리면 상대를 볼수 없다. 정확하게. 근데 상대를 정확하게 보려고 한다면 모든 감정이라 할지 움직이고 있는 용을 씌워라 체로 돌아가 버리라 해요. 체로 돌아가 버리고 정확하게 나타난대. 그래 견성이라 고 하고는 본성 체로 본 겁니다. 그 그래, 체로 보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체가 움직이지 체와 용이 따로 아니야. 그래 체가 움직이면 용이 될 거고 체가 수덕되면 용은 없어지고 체만 남는다 이해됩니까? 그래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저런 거 생각하고 내가 용하고 있을 때구나 모두 딱 시어버리면 용이 없어졌잖아 그럼 체만 남았잖아 체보니까 앞에 여러 마이크도 보이고 소리도 들려오고 그렇잖아 체자체는 소리도 형체도 아니지만 주의한 게 에, 에, 에? 소리가 나면 소리를 알수 있을 거고 물체가 있으 물체인 줄 안다 만일 내가 예? 용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면 소리도 제대로 올게못 들을 거고 물체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려면 어떤 움직이는 상태도 안 되어서 쉬어서 고요한 채에 들어가 버리면 화하게들어합니다 이게 자성을 봐버리면 어떤 우리가 오부를 짓다 하더라도 거기는그심체로 구속할 수가 없다입니다 <웃음> 그래서 마음밖에 예, 동이 없다. 물밖에 파도가 없다. 이 소리를 갖고 동물 시시며 시때동 동을 예, 이곳이 마음이라 할 수고 마음은 본래 동이 아니다. 물 자체는 파도가 아니다 그래. 예. 그렇파도란물 움직이며 파도다. 예, 동보무이며심보무동이라 동은 본래 마음이 없고, 마음 근본은 동이 없는 것일세니라, 동불리시며 심불리동이라 그렇다 동을, 동은 내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고, 마음은 또 동을 여인 것이 아니니, 무심리리 하며 무심동동일세니라, 마음을 떠나고 뭐 떠내이고 이런 것이, 아무리 떠나고 떠났다 해도 떠난 것이 없고, 또, 아무리 움직이고 움직인다 해서 움직인 것이 없다, 이래. 그, 이제, 시심용용이 시심동동이이 마음이 용하고 용한 것이 이 마음이 동하고 동한 것이니, 즉심용용이니, 곧 마음이 용용이니, 즉심동동일세, 또곧이 마음이 동동이다. 그, 용동, 이름이 다르지 똑같다, 이데 용적심용이나, 용이 있고 마음의 용이나 부동, 부동, 불용이나 마음 자체나 아무리 동했지만 동의 아니고 아무리 작용했지만 작용이 아니다. 용체본공이라 용체가 본래 공한제라 공봉무동일세 공보는 도항이 없는 것이다. 그 동용이 동심이나 동용이 마음과 같으나 신보는 무동이 이로다 마음 근본은 도안이 없더라 고로 경에 운하사대 그로므로 경에 말씀하듯 동의 무소대 아무리 움직였다 하더라 움직인 바가 없다 하시니 종일 거래 이미정 거래요 종일 들어오고 가고 했지만 일찍이 오고 간 것이 없고 종일의 견이 미증견이요. 종일 도로 봤지만은 일찍이 본 것이 없고, 종일 도로 아, 종일 소이 미증소요. 종일 도로 웃었지만은 일찍이 웃은 것이 아니고, 종일 문이 미증문이요. 종일 도로 들었지만은 일찍이 들은 것이 아니고, 종일 지이 미증지요. 종일 도로 알때 일찍이 안 것이 아니요. 종일 휘기 미증 휘요 종일 도로 기뻐했지만 일찍 기뻐한 것이 아니요 종일 행이 미증 행이요 종일 도로 갔지만 일찍 간 것이 아니요 종일 주이 미증 주어라 종일 도로 머물지만 머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이해 됩니까? 앞머리 웃었지만 웃은 것이 아니다이 뭐 말입니다. 앞머리 움직이지만 움직인 것이 아니다 뭐, 신은 왜 그지 말아요? 지금 웃었는데 왜 그러세요? 너는 아직 웃음는 가도 있지 마라. 나는 지금, 지금, 그 이미 지나가고 지금은 없다입니다. 이해됩니까? 어. 그러면, 고로 경계, 고로부로 경계 말씀하다 대, 운, 고로도단하고 시행 에, 처멸이라 하시네?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다 하시니 견문각지가 본자 원적이라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본래 스스로 두려워시 고요한지라 내지 진이 통양의 하이 먹이니 리요 내지 성내고 기뻐하고 아프다 하고 가렵다 하는 것이 어찌 나무 사람과 다르리오 그러니까 아무리 아프지만 아픈 흔적이 없다요. 그러니까 목에 비유한 겁니다. 지연 추심 이런 것으로 이전으로 주심함에 예, 미루어 찾아보면 통량을 불가득이라다 아무리 아프고 가렵다 할지라도 찾아보면 아프고 가려운 흔적이 없어요. 예, 찾을 길이 없다. 고로경에 운호되, 그러므로경에 말씀하다되, 악업은 직도고보하고 선업은 유선보라 하시네. 악업은 곧 고의 가보를 얻고 서너분 선보가 있다고 하시네. 부단진타 지옥하고 희죽생천이라 다만 성내면적에 떨어질 뿐만 아니고, 기뻐하며 하늘에 난, 나는지라 약지 진이 성공하여 담불집하면즉 업탈하리라 만일 성내고 기뻐하는 바탕에 고한줄를 알아서 다만 집자하지 않으면곧 업에서 네 벗어나리라 약불견정하며 강경이라도 결무비이니라 만일 자성을 보지 못하며 경을 강한다 할지라도 결정고 의지할 것이 없다니라니. 서력무진이 돼 설명을 또한 무진은 막 끝이 없다니라. 없나. 약표 사종, 여시나 불급 일일려 하노라, 간략히 사화종을 표한 것이 이와 같이 하였으나, 하나하나에 미치지 못하겠도다. 내 네, 성월 계송에서 가려 대 네. 신신신요 난가심 이로다 이거는 사람의 해설 여러 가지 있어요 마음실자 속자을지났기 때문에 뭐 혹자는 마음을 마음하노 마음이요 이렇게 새긴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 마음, 마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은 가히 찾기 어렵도록합니왜 어렵겠어요? 찾으니까 오른가니까 그래. 안 찾으면 되는데. <웃음> 관시, 변, 법괴하고 체계와 불용침미로다너글러울 때는 법계를 두루하고 우주 전체를 삼키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그게 좁을 때는 조그마한 바늘또 들어가지 못하네. 그렇게 작다입니다. 바늘또영납지 않도다. 아본 구심 물구불이라 내가 본래 마음을 구했지 부처를 구한 것이 아니다. 다 요지삼계 3개 공무물이로다 삼계가 이 세계가 공하여 물거리 없는 줄을 깨달아 알았도다. 야교 구불인데단구심이네 만일 부처를 구하고자 할지인데 다 마음을 구할지니 그 다음에 또 지자신신신 신, 신 부리니라 여기도 마음 진짜 속다 있어요 다만 이 마음이 마음이오 마음이 이것이 부처니라 아봉구심이나 신자지라 내가 본래 마음을 구한다고 했지만 마음을 스스로 가진지라 구심에 부득대심지오다 마음을 구하며 싫었고 마음 알기를 기다리지 말지어다. 불성 부종심의 득이네 불성은 마음 밖으로 쫓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 심생 변시죄생시니라 마음이 나면 곧이것이 호물이 난때니라 무슨 생각 일어나면 호물이다 이 말입니다. 개왈 오볼래차도는전법구 미종이라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미족을 구하니라 이라기 오엽에 결과 자연성하리라 한꽃때 따스 이때 결과가 자연이 이루리라했어 이러면 다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시모